HID 사양 5.6 카니발이 입고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량저원은말용 LED 헤드라이트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HID 상에서는 상향등이할로겐으로 되어 있으며 포지셔닝 등도 쫙 뻗어있지 않아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HID에서 LED를 변경시 필요한 부품들은 간소한 편인데요. 기존 레벨링 센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LED 사양에 맞게 배선 작업만 진행하면 됩니다. 할로겐에서 변경하는 케이스와 비교시 작업비용이 저렴한 편이죠 그럼 작업 시작해볼까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에이스 헤디 헤드램프를 탈거하고요 라이트를 탈거하니 선 하나가 주렁주렁 따라 나오네요 해당 차량은 DRL 의무 탑재 전 출시된 차량으로 데이라이트 활성화를 위해 별도 작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배선을 자세히 살펴보니 씹핀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배선을 걷어냅니다. 좌측은 한옥은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외관상 차이점으로는 데이라이트가 길게 뻗어있으며 상향등도하향등과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타입으로 변경됩니다.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LED 특유의 긴 수명과 직진성, 그리고 밝기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HID에서 LED를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가 맞지 않아 변경해줘야 합니다. 변환 커넥터를 사용하는게 아닌 납땜과 수축 주부 그리고 폴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튼튼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시행합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데이라이트를 비롯해 하향등과 상향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 모두 잘 작동합니다 진단기를 통한 높낮이 조절 액추에이터 구동도 잘 구현됩니다 악토를 준수의 작업 이상 올류카니발 순정 LED 헤드라이트 생사기였음 및 검사소 방문이 필요 없으며 정기검사시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셨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